실건 하나인데 들어갈 길은 두 갈래 빠질 길은 세 갈래. Nope. Nope. 쉽지는 않겠군. Nope. 아빠 이쪽 뭐해? 흠, <웃음> 알았다고요. <웃음> 아이디발 <웃음> 여지 없네 정말. <웃음> 저 노랭이 새끼 수상하다. <웃음> 진짜 수상해. 개가 지쳤는데 들어가서 기분 개 좋다 <웃음> 디펜스 봐라 진짜 살벌하다 그래서 못뭐 칠라고 역회전 주고 한, 투 수리 세워지기 친다. 임찬에 하고 싶은 거한번 해봐. 이야. What the fuck? 허메. 나 환장하겠네. <웃음> 흠... 음? 아, 웃다 미안해요! 에휴... 어? 이거 친 거라고? 아, 아니... 웃어? <웃음> 누굽니까? 오케이 아! 아이씨 당구 ㅈ 하게 어렵네 아, 죽고 잡다. 에휴. 어? 아이고, 충성. 아멘. What the fuck? 험해. 잘 치요. 무슨 공? 놀공이지. 경영이송. 뭐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오 뭐가 문제였어요, 이섬 씨? 야. 어? 좀안 났지? 났어? 났어. 이 병. 야. Huh? Nope. <놀람> 와, 아? Nope. 따. 아잘 치워.